이제 최근 드는 고민은 제가 지금 박사 2학차가 끝났어요.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라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네, 과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2학차가 끝났고 다음 학기는 3학차가 되고 5학차까지 만약에 제가 논문이 통과를 하면 2023년 이제 8월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제때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2023년 8월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가 좀 고민이 돼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우울했거든요 우울기를 거쳤었고 그것 때문에 동영상을 안 찍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졸업하고 나서 고민하라고 지금 논문도 통과하는데 무슨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냐 그러셔가지고 아 맞다 내가 너무 섣부른 고민을 했다 아직. 논문 통과도 안 됐는데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은 논문 통과되면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논문인데 제가 원래 석사 입학할 때는 대한민국 코스프레 역사를 논문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입학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거는 석사에서 쓸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보량도 문제였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코스프레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시대 구분에 대한 이 생각이 그때는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 구분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 논문을 쓰려면 우선은 코스프레가 무엇인지 철학이 좀 탄탄하게 정립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프레가 캐릭터 따라하는 거가 돼버리니까 나 맨날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따라하는 게 좋으면 30년이 넘게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될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석사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내리는 결론은 이거는 주체의 문제다. 코스프레를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은 캐릭터 따라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코스어들이 코스프레를 즐겨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기원에서 시작을 해야죠.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지 밖에서 시작을 하니까 는 이게 답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중심에서 시작을 하면 코스어가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 마음을 투영해서 반영해서 뭔가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분장으로 하는 거일 뿐이에요. 분장, 화장, 의상으로 하는 거고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형식이 필요하냐면 비주얼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바로 그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인용하는 이유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인용하는 거지 우리 코스어들이 그냥 단순하게 캐릭터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건 주체의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를 중점으로 볼 거냐? 이게 무슨 달, 달걀이냐, 뭐 아니면은 뭐 조산모사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든 간에 공부를 하든 예술을 하든 뭐 아니면은 일을 하든 간에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나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외부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요? 그 소위 말하는 객관성? 이제 뭐 근, 근데 현대 서구학문의 그 기초는 이제 객관성이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뭔가 할땐 객관성인데 그 객관에서 나는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조금 학과 공부하면서 느낌이 들었던 게그 소위 말하는 객관성에는 나가 없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학문 아니면 모든 것 어, 모든 예술, 나의 취미의 시작은 나 자신부터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프레는 코스프레 주체는 코서다 코서가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고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분장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는 그냥 단어인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촥 정리를 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한 거예요 석사 때 못했으니까 아 이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해가지고 아 그럼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좀더 하자 해갖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됐고 박사 과정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음 문학을 그 중심으로 세대 구분을 하면서 요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수업을 그래갖고 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세대 구분하는 방식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정치, 뭐 경제 때문에 요 세대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문화로 세대를 구분을 할 수도 있고 하던데 그래서 어 되게 그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할지 마음으로 결정은 한상태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제가 방학 때에덤 스미스의 책을 읽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분이 책이 유명한 게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언급되는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 분이 국부론을 쓰기 전에 썼던 도덕감정론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 쓴 책인데 어,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요 제가 두 책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국부론은 그 당시 영국의 경제 상황을 많이 조사한 사람이고 그 많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을 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누구나 쓸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에덤 스미스 학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국부론이라는 걸 썼고 그 깨뜨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썼지만 그 깨뜨려 보는 눈의 원천이 뭐냐면 도덕감정론이에요 제가 도덕감정론을 읽어보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 그 도덕감정론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한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으로, 사고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깨뚫어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 작업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이 책은 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깨뚫어보는 눈이 없으면 절대 쓸수 없는 책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쓸수 없는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더 에덤스미스가 그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으로 아주 철저하게 절차 탕 말을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국부론이라는 훌륭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덕감정론도 정말 훌륭한 책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 국부론에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도덕감정이란 걸 의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도덕감정이 뭔지는 제가 책을 좀더 많이 읽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람의 그 원래 선한 그 마음씨가 도덕감정이다. 라고 이제 저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어, 사람이 악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 다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악한 쪽으로 생각을 잘못했을 때그 상태를 악하다고 얘기할 뿐 나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정, 그것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 국부론에서의 경제학의 원리는요. 내가 제작한 인여 생산물을 시장에서 이 인여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거래하는 게 중심이지 이게 무슨 투입 대비 산출 아니면 순수익 뭐 이런 걸로 이제 경제에 기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애덤 스미스의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씀에 있어서의 순서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순서냐면 애덤 스미스는 분석을 먼저 했죠 중심이 되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한 두 번째 책을 썼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이 1차 그리고 분석으로 인해서 정보를 분석한 내용이 2차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글쓰음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코스프레 역사,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제 정리하는 거는 솔직히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기까지는 이미 그 논문에서 정리를 하신 분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총괄적으로 한 것까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건 많은 자료로 모아갖고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어, 국부론의 형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외부에서 본 시각으로 정리된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시각을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다른 글이 될 예정인데 이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거는 그 전에 해야 될게 코스프레 자체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코스프레가 9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파생된 문화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예요. 그건 부정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코스프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역사 속에서 있어 왔을 거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무언가 그 중심이 되는 게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자, 작업은 뭐냐면 대한민국 코스프레의 기원에 대해서 쓸 예정이고요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당연히 그뭐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는 없었죠 그렇지만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코스프레의 정의가 뭐냐를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정의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중에 요 정의에 알맞은 것들의 예시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대한민국 코스프레의 기원을 찾을 생각이에요. 이 기원을 작업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코스프레, 그 일본에서 넘어온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문화가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문화들이 되게 많아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코스프레라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즐기고 영위할 수 있던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코스프레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의는 제가 석사에서 나의 코스프레 철학 탐구에서 조금 연구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나가 생각이고요 이건 이제 방학부터 관련된 도서를 제가 조금 읽고 연구하면서 내용을 좀 진행해 가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 코스프레의 기원이 정리가 되면 그 기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코스프레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어 아마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한민국 코스프레 역사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제 최신 근황들이었고요. 업데이트 안한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았으나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었고 작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어 쉬는 날이면 재봉도 많이 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